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자, 보면 요렇게, 폭풍이 요렇게 나눠 때리는 걸 잘하거든요? 1, 2연타? 아마 3연타를 때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눠치는 걸 되게 잘해. 자, 하나, 둘 자, 하나 어휴, 히그마한테 맞았어요? 자, 하나 요런식으로 두대 내려때리는거, 나눠때리는걸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 굉장히 보니까 타격감 자체도 좋고 괜찮은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것 같고 데미지도 괜찮고 이게 몇성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데미지 주는것도 괜찮고 아 이거 드레이크 X라고 이렇게 X로 딱 때려주는 스킬이 하나 있구나 그냥 요거는 무난무난한것 같아요 자요 공룡이 뛰댕기는 스킬을 한번 봐야되는데 요거도 요거 야 이거 그냥 돌진 와 돌진이네 그리고 꼬리를 한번더 쳐주죠 이따가 조금 이렇게 적이 많을 때 하는 걸한번더 보면 좋겠는데 오저 공룡으로 변하고 때리는 스킬이 굉장히 괜찮네요 저게 아주 느낌이 있네 그리고 스킬을 썼을 때 방어력이 증가하고 오 이거 이게 5000 데미지를 주네 그러면은 이번에 드레이크랑 키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뭐 원작에서도 드레이크가 더세다는 건가? 아 나는 키드가 더셀것 같은데 아 아쉽단 말이지 자 쭉쭉쭉 때려줍니다 네, 폭풍이가 2연타로 나눠 때리는 걸 굉장히 잘하죠? 아이거 맞았네 자 쭉쭉쭉쭉 갑니다 이거 봐두 대씩 나눠 때리는 걸 진짜 잘해 어 위기다 위기 아 KO가 나면은 체력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한번 다시 보자 그러네 체력 회복이 되고 있네 다운 뭐요 체력 회복 야 이거 완전 아 근데 1대 100에서는 KO 수가 많이 나니까 오 괜찮네 자 미호크 만났습니다 드레이크와 미호크 만났고요야 여기서 미호크 스킬 때릴텐데 이거 나노 때리기로 이걸 제압하네 어우 잘하네요 역시 실력자에요 자오 공룡 야 이거 진짜 아주 개꿀이네 이야 형은 진짜 괜찮다 스킬 그죠? 와 지금 어느덧 47명 잡았어요 아 키드, 야, 진짜 키드보다 낫다 내가 키드 써봤잖아 키드보다 낫네 드레이크가 얘 나는 공룡이 커지는 효과가 굉장히 좋고 얘가 돌지만 하는게 아니라 꼬리치기까지 하니까 메리트가 엄청 있는 것 같아 드레이크 괜찮네 야 지금 아론쪽 잡고 있고요 아 역시 잘해 야, 하치 힘들죠? 자어 공격력 자체도 굉장히 나쁘지않고 스킬도 괜찮으니까 어 공룡 모였다 이제 싹 모아서 공룡을 한번 치겠구만 야 이것 봐 야, 진짜 괜찮네 아론만 남았다 야 아론 한방에 가네 와 괜찮네요 여러분 계속 보니까 괜찮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야, 지금 먹은 데미지도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컴플리트할 수도 있어요. 야, 잘하네. 잘하기도 잘하고, 정말 캐릭터도 괜찮고. 근데 나는 키드만 떴고. 근데 사실 이 드레이크가 나랑은 어울리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긴 해. 나는 애초부터 캡틴 키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거 괜찮네, 근데 진짜. 요일 스킬, 이 스킬이 다 괜찮기 때문에 느낌이 있어. 이거 S에서도 충분히 쓰겠는데, 자, 이거 봐, 나눠치기 하는 거 봐. 아, 잘한다. 이거는 깨겠네. 아예 야. 자, 여기서. 지금 공룡 일부러 3대장 쪽에 쓰려고 지금 좀 아껴놓는 것 같은데, 스킬을. 자, 여기 와프로 나왔죠? 근데 와프로가 방어력이 좋아가지고. 야, 와프로까지 한 방에 보내네. 이거 5성짜리겠지? 이거 5성짜리 아니면 이렇게 나오기 힘든데. 어느 정도 스킬도 조금은 올린 5성짜리 같아요. 그죠? 하지만 드레이크 자체는 굉장히 괜찮네요. 캐릭터 자진가 굉장히 좋네 뭐랄까요? 이게 뭔가 캐릭터 자체는좀 말랐는데 되게 탄탄한 느낌이랄까요? 아 여기서 크로커다일을 못 때렸네 조금 위험하네 야 크로커다일도 저거 드레이크 X 스킨 한방에 가네 아 조금 위험하다 데미지 많이 먹었다 살짝 위험하네 어.. 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좋고 지금 딸피라서 좀 위험하다 아 얘네들도 잘 안죽어가지고 해군이나 검수 쪽에서 죽을 것 같다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아.. 83명까지.. 까비.. 아 근데 역시 잘해요 그죠? 아 근데 드레이크 요거 조금 전반적인 평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드레이크가 괜찮은 것 같은 캐릭터예요 S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스킬이 둘다 괜찮아 이거 X 쓰는 스킬도 굉장히 괜찮고 드레이크 X 뭐 이렇게 해서 X 쓰는 스킬도 굉장히 데미지가 괜찮고 공룡은 그냥 싸그리 다 무시하고 앞으로 돌진을 해버리니까 그리고서 꼬리치기까지 해서 2연타를 날려버리니까 내가 봤을 때는 S리그에서도 충분히 느낌이 있는 캐릭터다. 경쟁력도 있는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탑10 안에도 충분히 들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어, 좀 빠른 시간 안에 또 어, 네, 순위 정리를 한번 또 해야겠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키드보다는 좋은 캐릭터라고 다 네, 마음이 아프지만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되겠네요. 여러분. 네, 드레이크 여러분 많이 뽑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히드보단 드레이크가 낫다 근데 멋있는 걸 원하시면 히드를 뽑아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삼저시 시리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브이로그 올라가니까 또 재밌게 봐주시고 여러분 같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멤버십 서비스도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실방 참여하실 때 이렇게 이제 좀 배지가 달려요 네, 그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비 채널 여러분들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은 여기까지